안녕하세요 케이근 입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순간에는 이 사람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될수 있으면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만나보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만큼은 계속 만나보는 게 굳이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 감정이 변해서 이 사람과 그만 만나야 될지, 더 만나봐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건요.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는 아닐 거예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요. 어떤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좋은 점을 다 커버할 만큼 그것을 덮을 만큼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헷갈리게 되는 걸 거라고요. 그렇게 헷갈리는 생각이 들때요. 저는 대부분은요. 그 헷갈림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 더 만나보는 게 좋다고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내가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마음이 아플 거거든요. 또 내가 만나왔던 그 사람과 정이라는 부분도 우리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과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만나보는 게 좋은 상황은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났거나 내 상대가 나를 좀 소홀하게 대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내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식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때 혹은 내가 상대에게 마음이 식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인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진지하게 우리 둘 사이를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요내 남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요내 남자가 나를 만나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 뭔가를 시도했을 경우 세 번째는 요내 남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방문했을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세 가지는 요 어찌 보면 한 가지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 아닌 다른 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들은 단칼에 잘라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잘라내야 되는 건지 더 만나봐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무조건 잘라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만의 완벽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100% 잘하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고민을 왜 하는지 만약에 이 순간을 잘 넘어가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에게 그 만남을 이어가 보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고요. 여자인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나는 내 상대방에게 딱히 불만이 없었던 경우일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도 요늘 남자친구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요. 짜증이 나는 상태였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면 아마 나도 단칼에 잘라냈을 거예요. 오히려 이걸 빌미로 더 쉽게 그 사람을 잘라냈겠죠. 그런데 이번에만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만 넘어가주면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여전처럼 다시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건 요그 순간에 내 마음 상태일 뿐이라는 게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잘못을 저지른 내 남자가 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 자기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 마음이 좀 삐뚤어지긴 했었는데 그동안 이 사람 나한테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둘사이에또 정도 있단 말이죠. 또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지금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라 그런 상상을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고요 내 나름은 그 사람도 정말 실수로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정말로 실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역시 실수라고 한다 치더라도 요 있었던 일이 결국 또 없어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결심이 서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실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보고 조금 더 지나가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인 트러블은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그 결과로 해소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여자와 관련된 하나의 문제는요. 내 남자가 여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요. 나도 자꾸 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내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혹시 예전처럼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겠죠. 그냥 단순히 애정이 식거나 바빠서 연락을 못하게 되더라도요. 나는 또 혹시라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자친구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추궁하려고 하게 되죠. 물론 그 불안했던 의심이요.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판단 난다면 다행일 거예요. 만약에 내 의심이 적중한다면 정말 나는 더 아프고 쓰린 상처만 남을 거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내가 확인을 하고 추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럼 분명히 나는 안심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심은요. 그 순간에 또 안심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려고 추궁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또 추궁을 해봤는데 계속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는요. 남자친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게내 노력이라고요. 이 정도로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기도 처음에 나한테 와서 잘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말했을 때는 정말 그것까지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제법 떳떳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가 자꾸 의심을 했을 때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선 당당함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자친구가 역으로 나를 지겹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그런 남자친구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또 노력을 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겠죠 내가 실수한 것까지 생각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두 사람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분명히 남자친구가 잘못했어요 내가 넘어가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분명히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어쩌면 내 상대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요이 사람을 조금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요 내 상대방도 요이 상황에 용서를 구하고 잘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밀어낼 일이 생길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요. 만약에 남자분들이라면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여성분들이라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내가 모두 다 감수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 폭행에서 잘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가기 전에 더안 좋게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상대방에게 생긴 상처는 요 쉽게 아물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과 다시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상처는 아주 깊고 진하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다른 문제들은 다 몰라도 요이세 가지 문제가 걸린다면 한번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 아픈 일 없이 행복하게 연애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